여러분 어제 술을 마셔가지고 오늘 해장하러 저 장고방 부근 김치찌개에 왔습니다 저희가 엄청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저희는 불고기랑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늘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형호 동현이랑 얘기하는 거좋아하는 근데 어제 우글우 얘기가 있었는그희 네? 고요 네, 네. 해주세요. 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코스트코를 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태어나서 코스트코를 처음 가봐요. 그림을 려 어 거? 스테이크가 음, 잘 어울리는 걸로 과일도 조금 좋아 어, 너무 큰데? 1.8kg? <웃음>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을 수있다 거의 이거 12개씩 밖에 안 파네 그러니까 하나만은 못사 My 못 참는다고 하니까 내가 허락해 준다. 치즈볼이랑 베이글도 담았습니다. 음. 여러분 장을 보고 저는 노트북 수리했던데 다시 한번 가야 될것 같아서 강남 쪽에 와 있습니다. 음. 이거 아 음. 근데 성이 맞이 채찍인데 끝책끝이왜책끝인줄 알아? <웃음> 끝, 끝이� <cans>? <웃음> <웃음> 그.. 끝이어서그소 채찍지라면 닿는 부위가 있는데 응. 잔인해 응. 그 채찍끝이 닿던 부위 아 금는 거야? 응. 음. 음. 아직 안 됐어. 아 아직이네. 아 그거 노트북 찾으러 갔는데 돈또 음. 다시 내면 라고 하면 어떡해아나그 녹음 해놔어 보내줄게. <웃음> 맛있겠다. 와, 엄청 많다 양이. 음. 차선이 더 나을 때도 있는 법이야. 맛있게 먹자. 맛있겠다. 앞치마를 아직 안 입었구나. 와, 글르, 글르였나? 나를 구매 이랑 막 이런 멤버들이랑 그룹 됐을 때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랑 되게 친해져가지고, 음.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그룹에서는 약간... 먹고 카페에 왔어요. 이렇게 잘만 먹어도 되는 거같 <웃음> 크리스피가 더돈 놓친 돈 샀어요. 여러분 집 들렸다가 골프치러 왔어요 저녁밥을 먹으려고 엄청 오랜만에 밥을 했어요. 잘된것 같아요. 완성입니다. 요리를 너무 오랜만에 해 가지고 맛있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너 하다 보니 너무 늦어져 가지고 빨리 먹을게요. 와, l à Elle est jolie. Elle a du charisme. Elle a v e n t u r e e avoir p l e i A qui tu pourrais moins et savoir. Alors, Nelia, le faux profite des jumeaux veut draguer Romain. 저는 지금 보고서 쓰느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좀보지고요근같은 다른 생들이 같은 돈을 모아서 케이크를해주 제가 라서 이렇게 그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이렇 여러분 저는 야근을 한참을 하고 그래프도 엄청 많이 그리고 보고서를 열심히 썼답니다. 오늘 요게 오늘 하려고한 보고서 파트들인데 포장 파트는 어제 많이 써가지고 요거는다 됐고 프로그램 전망도 됐고 사업 파트는 요것도다 끝났고 기표는 여기까지는 분석을 했는데 여기는 음. 내일 해야 그리고 비 m 도 깔끔하게 펴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 대출 추도는 아직 시작을 못해서 고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늦었고 제가 골프를 어제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퇴근을 하고 골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으로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근데 굽고 나니까 양이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요. 집에 아스파라거스도 예전에 사놨던게있어서 같이 구웠어요. <놀람> 나 청경채가 쓰던데 청경채를 잘먹네요 뼘! 엄마 아빠 식사하는 거 구경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수퍼화를볼 거고요. 저는 그 티빙 퀵 VOD로 봐야 돼가지고 생방이 아니라서 스포당할까 봐 지금 모든 카톡방을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수파 홀리뱅 부대를 지금 방송으로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제가 진짜 중딩 때 진짜 투피엠의 열렬한 팬이었고 진짜 그 중에서도 박재범을 진짜 미친 듯이 사랑했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제 처음이자 마지막 제대로 된 덕질이었는데 제가 진짜 투피엠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대범이 시애틀로 떠난 다음에 막 싸이월드 제목을 막 시애틀에 잠못 이루는 마 이런 걸로 막, <웃음> 막 받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진짜 박재범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오랜만에 박재범 춤추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멋있어요. 지금 다시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머리를 말면서 리 다시 영 소파를 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방 청소도 다 해버렸지 뭐예요 아주 깨끗 깨끗합니다. 이제 수부파 남은 거를 조금 편하게 보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기두 자서 중콜이 끝났어요 생각보다 꽤 오래 했네요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음. 여러분 오늘 정말 열일를 했고요 지금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요거는 페페로니 프레체이고 저는 이거를 뭘로 했더라 언니언니가 뭘로 했어요 <목소리가> 여러분 밥 먹고 집에.. 집이래! 회사에 돌아왔고요 지금 보고서를 다는 아닌데 일부는 썼거든요 제 보통 60장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는 조금 짧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놓고 내일 마무리하고 주말에 좀더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11시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지금 안 뜯고 주말에 여유 있을 때 뜯을게요. 11시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럼 일단은 자고 씻고 자고 할게요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의령 언니네 집들이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고 싶어서 회사에서 진짜 일을 얼마나 집중해서 했는지 몰라요. 저희는 옆봉이랑 로제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살다살다 살다 이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엄청 넓어 보여요.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에 세 번째 손님이래요. 너무 영광이에요. 식기까지 이렇게 깔맞춤으로 준비해줬어요. 좋습니다. 이거, 이거 자주 놀았잖아 걔네가 응. 여러분 요거는 저희 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사에서 보내준 선물인데 제가 이거를 안 열어보고 있다가 오늘에야 열어봤습니다 요렇게 16년산 와인이랑 17년산 와인이랑 오프너 요런 거 들어있어요 엄청 고급지네요 여러분 저는 전신 거울을 이쪽으로 좀 옮겨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전신 거울 있던 자리에는 지금 테이블을 새로 사서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이 음. 음. 표를 내려야 되는데 미니네즈, 그라니타, 그리고 하얀색으로 뿌려진 게올리브오 파우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번 잘려서 나왔는데, 세번 나눠서 드시면 되시고요. 와인이랑 잘안 어울리니까 물 드시고 나서 물 드신 다음에 다시 한번 물로 헹구시고 나서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만든 라젠인데요. 위에는 주민이 붙여서 옆에 있는 과지로에 같이 붙여서 드시면 되세요. 집에 돌아왔고요 오늘 투심을 했답니다 일단은 결과는 내일 나오고 어 보고서 진짜 잘 썼다고 진짜 그 공격하려고 깔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보고서에서 방어를 해서 깔게 없다고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내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 뭔가 회사 대표님한테 빨리 어 투심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가지고 좀 마음을 차분히 하고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투심 준비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골프를 아예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골프를 가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목이 너무 아파요. 코로나인가? 쉽게 입고 다니진 않은 것 같은데. 받아서 작은 아씨들을 보러 왔습니다.